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건강한 간식 온통두유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총 5종인데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는 온통두유, 서리텔 통두유 99.8 얘는 서리텔 프로바이오틱스 서리텔 고칼슘 검은콩, 검은참깨 고칼슘 검은콩 고칼슘 프리미엄 이렇게 총 다섯 종이에요, 다섯 종. 5종. 온통두에 사용되는 콩은요 국산 서류태 100% 100%를 사용했고 여기 보이시죠? 응? 콩을 통째로 갈아 만든 통두의 제조 공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더 훨씬 더 진하고 풍미가 깊다고 합니다. 음. 응? 그리고 요즘 환경 걱정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위에 붙어 있는 빨대 보이시죠? 스트로우도. 종이로 되어 있어서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해섭 인증까지 받았다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제가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어떤 맛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처음 소개시켜 드릴 거는 온통두유 서리태, 통두육 99.8. 말씀드렸다시피, 콩은 국산 서리태 100%를 사용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비건 인증을 받았고, 무첨가 두유에다가 무설탕 두유예요. 그래서 칼로리도 65칼로리 정도로 가장 이 다섯 제품 중에 가장 낮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이시죠? 콜레스테롤과 트랜스 지방이 0이에요, 0. 어, 어.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음, 한번 먹어볼게요. 와 콩이 되게 콩맛이 되게 진해요 진하게 나고 그리고 무설탕에다가 무청가 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단맛은 없어요 단맛은 없고 콩의 진한 맛은 되게 깊어요 음. 와 얘는 진짜 콩국수 먹을 정도로 진짜 되게 진하고 깊은 맛이 어, 특징인 것 같아요 음 다음은 서리태 프로바이오틱스에요 얘도 국산 설태 100%를 사용했고 설탕 대신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었기 때문에 건강한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어. 얘보다는 단맛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맛있을 것 같아요 또 물론 맛있지만 저는 약간 달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가 좀더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거기다가 얘 같은 경우는 4종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합류했고요 포무청과 두예요 착항료, 소포제, 안정제, 유화제도 없고 해족칼슘을 사용했다고 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딱고어서 음, 단맛이, 건강한 단맛이 무슨 맛인지 알겠다. 과, 단맛이 되게 과하지 않고요. 은은하게 단맛이 나요. 얘도 물론, 어, 백 국산, 서리태 100%를 사용했기 때문에 엄청 진한데,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입맛에는 얘보다는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웃음> 왜냐면 얘가 좀 달달하거든. 근데 단맛이 되게 과하지 않아서 되게 매력적인 아인 것 같아요. 음. <웃음> <웃음> 서리태 고칼슘. 얘랑 마찬가지로 설탕 대신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한 팩당 칼, 칼슘이 칼 엄청 넘게 200mg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포무참과 두유, 착향료 소포제, 안정제, 유화제가 없고요 다양한 영양소를 합류했다고 합니다 음, 그럼 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설태 고칼슘 이렇게 빨대도 환경을 생각하는 종이빨대예요 종이빨대 종이빨대 음. 맛이 되게 상큼하니 맛있다 음, 아니 이게 내 입맛에 맞는 순인가 1,2,3 중에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어. 그리고 칼심도 많이 들어갔다니까 어. 여성분들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되게 은은한 단맛도 나고 되게 좀 약간 산뜻한 느낌? 어. 얘네들좀 묵직했는데 얘같은 경우는 묵직했는데 얘는 좀 산뜻한 느낌이 나요 어. 그런데도 그 콩의 깊고 진한 맛은 가, 어, 가지고 있고 음 이게 매력적이다 진짜 맛있다 네번째 검은콩, 검은참깨, 고칼슘 얘같은 경우는 고칼슘, 보셀렌, 고아연, 고비타민 D를 함유했고요 그리고 서울 F&B만에 특허받은 원료가 있대요 그 원료가 이름이 좀 힘들어 SF&B 파이토엑스 출출물을 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얘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참깨가 들어갔으니까 다른 것보다 좀더 고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역시 그 참깨가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고소하다. 다른 것에 비해서 더 고소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아니 진짜 이게 순서인가? <웃음> 얘가 순서 같다 순서. 이것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웃음>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 검콩 고칼슘 프리미엄. 응. 검콩 고칼슘 프리미엄. 얘도 똑같이 얘랑 같이 똑같이 어. 고칼슘, 고셀렌, 고아연, 고비타민 D를 함유했고요 어그 서울 F&B만의 특허받은 그 원료 있잖아요 SF&B 파이터엑스를 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얘도 당연히 맛있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이잖아 프리미엄 음 얘가 아까 우리 이거 맨 처음 이거랑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 근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어, 산뜻하고. 그 다음에 풍미도 되게 진하게 나고. 콩의 풍미도. 음.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진짜 순서가, 제 입에 입맛에 맞는 순서가, 1, 2, 3, 4, 5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음? 설택 99.8 같은 경우는 성분이 무청가잖아요. 여기 성분 보시면 무청가. 그러기 때문에, 당을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당뇨병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어 내가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 칼로리도 낮고 얘네들은 프로바이틱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맛있게 은은한 진짜 과하지 않는 단맛이거든요 그 콩의 고유 그 설테 100% 사용했는데 그 콩의 맛을 해치지 않는 은은한 단맛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맛있고 되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거 하나만 먹었는데도 되게 지금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어, 이거 부모님들께 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왕 먹을 거 건강한 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맛있게 두 드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 내가 보니까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고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